와, 여러분, 여기 피라루쿠까지 있네요. 지금 요거는 한 크기가. 오, 뭐야, 뭐야. 오, 냄세요 <웃음> 와, 냄새 심하다. 와, 냄새가 엄청 심하네요. 와, 아로하 여기, 여기 들어오면 호화밖에 안 나와요 호화밖에. 우아. 이제 애한 수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진짜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. 엄치인가요 저기? <놈> 다치오 <넘치>. 기다란 들치라고다오 <놈> 기다리는 기다란 것다치보드인데요 여기? 45. 와. 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자가 새겨진 무그경 있어요. <놈> 이거 일부러 생는 거예요 이거? 일부러 생긴 아 일부러 생겼다고 하네요 이건. 여기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새겨놓고 하네요. <놈> 이가요 이건? 것도 겨고네이런거 진짜 저리로 보기 좋지 않네요 진짜 아플 것 같아요 할때자 수초도 지금 판매 중이고요 와 엄청 많아요 물고기 와 진짜 확실히 국내하고는 좀 틀린 면이 있어요 냄새도 많이 나긴 하는데 관리나 뭐 그런 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오,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~ 이게 신기하다 이거 와~ 여기 캡빛이 캡빛이 도있는데 크기가 엄청나네요. 자~ 엄청 큽니다.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. 네, 여러 가지 이제 잉어도 있고 뭐~ 진짜 여기 엄청 나네요 와, 여러분 여기 피라룩까지 루 있네요 지금 요거는 한 크기가 오 뭐야 한 이정도? 별로 크진 않아요 유어라고 하네요 가격은 한 7만원 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, 와 신기하다 자, 이번에 이제 해수 이제 바닷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와 예쁘다 우와 진짜 생이 색색 형용 엄청 많아요 이모아고고 노란색 물고기, 파란색 물고기 진짜 엄청 많습니다 이쪽에는 상어가 있네요, 상어 상어 한마리 1 2만 와, 상어 한마리 12만원? 1 2만이라네요 이건 와, 와 신기하다 멍청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, 여기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우와,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산더미에요 산더미 와네온자트라 주변에서 쉽게 살수 있죠? 뭐, 네온자츠라, 부피, 뭐 이거 뭐죠, 이건? 자, 여기도 이제 베타 베타 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베타들이 있고요, 하나씩 와 여기 이런 용품들도 아주 잘 팔고 있고요. 네. 진짜 많이 있어요. 저같이 이제 곤충이나 절주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, 물생활 하시는 분들, 이제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엄청 예쁘게 놨죠 물고기 그냥 물량이 아주 죽여집니다. <웃음> 냄새가 좀 비려요 되게 냄새가 비리고 이게 좀 더워요 진짜 더워가지고 이게 되게 힘듭니다 와 진짜 더워요 땀난거 보이시죠? 엄청 덥습니다 너무 깜입니다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이제 산에 가면 두려워지네요 산에 가기가 <웃음> 자 이쪽은 이제 식물 식물판 파는.. 식물을 파는 쪽 같네요 와 식물 오 어, 밖에 나온 건 시원해요. 어, 이게 또 시원하네. 자, 이 아시안 구경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. 오 뭐야 뭐야. 지금 땀이 엄청나요. 되게 엄청 덥습니다 진짜. 하, 내일 뺄 땀을 여기서 다뺀것 같네요. 자 이제 여기 아시안 수저... 구경은 끝났고요. 이제 동물원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동물원으로 한번 출발하시죠. 어. Go go!